코끝이 굽어서 매부리 모양으로 보이는 꿈. 간사한 장끼를 부리다가 사기 및 협박 같은 일에 관여하게 되는 것을 암시하는 꿈. 남이 코피 난 것을 본 꿈. 상대방에게 많은 재물을 얻거나 정신적으로 도움을 받는다.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의 코가 무척 커 보인 꿈.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과 상대할 일이 생긴다. 누군가에게 얻어맞거나 저절로 코피가 쏟아지는 꿈. 자기의 속내를 고백하거나 글을 써서 여러 사람을 감동시킨다. 다른 사람이 코피를 흘리는 것을 본꿈 상대방에게 많은 재물을 얻거나 정신적으로 도움을 받는다 병원에 가서 자주 코를 푼꿈 관공서 등에 갈 일이 생기며 그곳에서 자기의 주장을 내세울 일이 생김 병원에 있는 의사 앞에서 코를 푸는 꿈 관공서 같은 곳에 갈 일이 생기며 기자, 수사관, 심사관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밝히게 된다 병원에서 코를 푸는 꿈 관청 공공기관에 출입하여 자신의 입장을 주장해야 할 일이 생기는 것을 암시하는 꿈 상대방의 코가 단단하고 탄탄해 보이는 꿈 완구하고 겁 많은 사람을 만나 소통이 되지 않는 것을 암시하는 꿈 상대방이 코피가난 것을 보는 꿈그 사람에게서 상당한 재물을 얻거나 정신적인 감화를 받게 된다 심한 감기로 코가 막히는 꿈 잘못된 선택으로 낭패를 보거나 누군가의 방해를 받게 됨 애인이나 남편의 코가 커져 있는 꿈 성적으로 갈망하니 정력이 좋아진 남편이나 애인과 관계를 하고 싶다는 꿈 자신의 얼굴에 코가 두개인 꿈 참견하여 시비나 불화가 일어난다는 암시 꿈 다른 사람들과 불화 또는 시비로 인해 심한 다툼이 생기는 것을 암시하는 꿈 자신의 코가 오똑하게 서서 미남 미녀로 보이는 꿈 조만간 재물 및 경제적인 면이 안정적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암시하는 꿈 자신의 코가 크게 생겨 스스로 만족하는 꿈 자신의 입지가 넓어지고 사람과 재물을 동시에 얻는 것을 암시하는 꿈 자신의 코에 빨간 점이 있는 꿈 어떤 일에 성공을 해서 남의 울러놈을 받게 됨. 잠자리가 날다가 발밑 코앞에 뚝 떨어지는 꿈 지금까지 하던 일이 중단되고 어려움을 겪게 된다 실패, 두절, 우한, 사고 등이 생긴다 친구하고 싸움을 하다가 코가 터져 피를 흘리는 꿈 어떤 일을 하다가 우연히 횡재를 만나 재수가 대통하게 된다 코끝이 뾰족하고 작게 보이는 꿈 경솔한 언행으로 인해 경제적인 궁핍에 시달리게 되는 것을 암시하는 꿈. 코위에 점이 나는 꿈. 무리한 투자로 인해 원금 손실이 있는 것을 암시하는 꿈. 코가 간지러워 재채기를 하는 꿈. 막혔던 운세가 튀어 한 번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암시하는 꿈. 코가 갈라지거나 까기는 꿈. 신분, 명예권세 등이 추락하거나 자존심이 상하게 되는 것을 암시하는 꿈. 코가 근질근질하거나 재채기를 하는 꿈. 재채기는 재수가 좋은 꿈이다.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징초 코가 납작하게 보이며 흉터나 점이 생겨 색깔이 변하는 꿈. 하는 일이 불길하며 집안이 기울 징조 사업이 파탄의 일을 징조. 코가 높아지는 꿈. 드러을 말려들 예고이니 조심. 코가 마르는 꿈. 머지않아 병에 걸릴 예고이다. 코가 막혀 답답한 꿈. 현명하지 못한 선택으로 공경에 빠지거나 애인이 바람피는 것을 암시하는 꿈. 코가 막혀서 코끼리가 어떨 줄 몰라한 꿈. 친구나 애인이 약속을 안 지켜 안절부절하게 된. 코가 막히거나 냄새를 맡을 수 없는 꿈 여성일 경우 연인이 바람을 피어 골치 아픈 일이 생길 암시 코가 매우 낮거나 작은 사람을 만나는 꿈 사회적 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과 만나게 되는 것을 암시하는 꿈 코가 삐뚤어진 사람을 만나는 꿈 품이 없고 금지가 없는 천한 사람이나 해방골을 만난다 코가 사라지는 꿈 코가 없어지는 꿈 자신이 힘들게 얻은 명예, 권세, 부위 등을 한순간에 잃는 것을 암시하는 꿈 코가 심하게 부어오르거나 수술하는 꿈. 무설이나 중상 모렉 등 곤란에 빠지게 되는 흉몽입니다. 코가 심한 감기로 막히는 꿈. 잘못된 선택으로 낭패를 보거나 누군가의 방해를 받는 꿈. 코가 없어지는 꿈. 파산하거나 모든 것을 잃게 될 흉몽이다. 코가 오른쪽 또는 왼쪽으로 삐뚤어지는 꿈. 계약이 파기되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시작되는 것을 암시하는 꿈. 코가 유난히 작은 사람을 본 꿈. 사회적인 지위가 낮거나 가난한 사람과 관계할 일이 생김. 코가 유난히 큰 사람을 보는 꿈. 모든 면에서 풍요로운 사람과 접촉할 일이 생길 징초. 코가 잘리는 꿈. 지위나 명예에 손상이 있고 자신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는 것을 암시하는 꿈. 코가 점점 커지는 꿈. 지나친 자신감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현명하게 판단해야 함. 코가 좌우로 비틀어진 꿈. 하는 일마다 실패하거나 공경을 겪는다. 코가 지나치게 높게 솟아오르는 꿈. 모함이나 회방 구설수에 올라 곤란한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을 암시하는 꿈. 코가 크고 콧구멍이 많이 들여다보이는 꿈.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생활하지만 실제로는 실속없는 생활이 시작되는 것을 암시하는 꿈. 코가 큰 사람을 보는 꿈. 학시, 인품이 뛰어난 사람 또는 체력가인 사람과 만나게 되는 것을 암시하는 꿈. 코가 평소보다 길어보이는 꿈. 부귀해진다는 암시 꿈. 코가 푸르거나 까맣게 보이는 꿈. 중병에 걸리거나 죽음에 이를 수 있을 징조 실패 사고 불운 등을 예고. 꼬끝이 뾰족하고 작아 보이는 꿈. 매사에 경솔하가는 일마다 사고를 일으킨다. 코딱지 나오는 꿈. 코딱지는 답답하거나 변화 없는 일을 의미합니다. 몸에서 코딱지가 나온다는 것은 방해물이 사라졌음을 의미합니다. 코로 냄새를 못 맡는 꿈. 실제로 감각 기관이 마비가 되어 일에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고감기가 걸린다. 코를 다치거나 상처가 생긴 꿈. 남과 다투게 되거나. 남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거나 자신이 하는 일에 방해를 받게 되고 자존심이 꺾이게 되는 꿈 코를 수술 받은 꿈 자신이 하는 일과 관계되는 기관에서 간섭을 하게 된 코를 시원하게 푸는 꿈 자신의 주장을 마음껏 펼쳐 어깨를 피고 살게 되는 것을 암시하는 꿈 코를 치료받는 꿈 다른 사람의 간섭으로 인해 자신의 주장 및 생각이 바뀌게 되는 것을 암시하는 꿈 코뼈가 부러지는 꿈 현재 하는 일이 올바르지 않다 코 수술을 받는 꿈 코를 높이기 위한 수술은 점차 운세가 호전될 길조이다. 코에 검은 점이 생기는 꿈. 애정관계로 트러블이 생겨 고민하게 될 전조이다. 코에 단 상처가 굶은 꿈. 숨겨왔던 비밀이 드러나 자존심이 상하게 되는 것을 암시하는 꿈. 코에 모르는 점이 생기는 꿈. 재물이 빠져나가 씀씀이가 해프거나 무리한 투자를 자제해야 한다. 코에 상처가 났는데 그 부위가 굶은 꿈. 숨겼던 비밀이 폭로되거나 내세웠던 자존심이 깎이게 됨. 코에 없던 점이 생기는 꿈. 무리한 투자나 지출로 재물이 빠져나감. 코에 여러 개의 뼈마디가 보이는 꿈. 여러 차례 실수를 거듭하고 폐가 망신할 흉몽. 코에 흉터가 생기는 꿈. 금전적인 손실이 발생되거나 집안에 걱정할 일이 생기는 것을 암시하는 꿈. 코털이 자라는 꿈. 상담, 헌담, 금전에 관한 모든 일이 파탄에 처하게 된다. 코피가 나는 꿈. 재수가 좋아 행운이 찾아 드는 꿈. 코피로 얼굴이 빨갛게 얼룩지는 꿈. 꽃피로 얼굴이 빨갛게 얼룩지는 꿈을 꾸게 되면 자신의 재산에 대해 사람들에게 공개하거나 또는 손실을 입게 될 징조다. 콧등에 붉은 반점이 생기는 꿈. 주위 사람들의 부러움이나 이목을 끌게 되거나 인기가 많아지는 것을 암시하는 꿈. 콧등에 흉터가 있는 꿈. 재산상 손실이 있거나 실패가 따르며 불행을 예고. 콧물이 말라붙어 코딱지가 되는 꿈. 지금까지 하던 일이 잘 되어 가다가 뜻밖의 사고로 인하여 실패하게 된다. 크고 멋진 코를 가진 남성이 자신을 안아올리는 꿈. 큰 코는 정력이 왕성한 남자를 상징합니다. 이런 꿈을 여성이 꾸었다면 성적인 욕구, 박력 있는 남성을 갈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코 꿈의 몽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